별 같다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계속 안 꺼지고 넌 계속 여기 있어 줄 거지 당연하지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고등학교 때 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연우 나 서울이 아닌데 잠깐 어디 좀 내려왔어 세정이라고 옛날에 친했던 친구 있어 엄청 친했다니까 내 친구들을 오빠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문득 생각이 났었어 친구 세정이 일하는 도자기 공방에 도착하고 고마워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근처에 볼일 있어서 왔다가 생각나서 들렸어 이게 다 네가 만든 거라고? 이건 진짜 특이하다 세정아, 나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힘을 살살 풀어. 아, 이제 집중해야 돼. 힘 조절하면서 천천히 늘릴 거야. 연우를 단짝이 아닌 사랑하던 세정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늘 있는 이거은이네요이거 언제 완성되는 거이한달은 걸려. 오늘은못가은 이것만 하면 다 하는거야? 내 도와줄게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해야지 서두르면 유학이 골고루 잘안 묻어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옛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연우 생각보다 빨리 타버리네 많이 못가지고 왔네 지금 표정 엄청 바보 같아네가 <웃음> 바보 같은 애여서 좋아 여기 꼭한번 와보고 싶었어 우리 그때 여기서 놀았었잖아 기억나? 응. 음, 기억나. 나 결혼해. 결혼한다는 소리에 화가 난 세정. 연우야, 여기 왜온 거야? 그것 때문에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연우야! 사연. 성아 씻지 말아봐 왜 그래? 혹시 또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래? 말을 해줘야지 내가 도움을 주지 아, 아니라니까 아니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 거야? 말해 아니라고 네가 할수 있는 거 없다고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나 너랑 다니는 걸로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 요즘 좀 그래 우리 좀 이상해 그건 남들이 말하는 거잖아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때는 네가 난너 친구 이상으로 본적 없어. 우리 그냥 같이 다니는지 말자.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네가 나쁠 때 드는 느낌도 이상하고 싫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연우는 세정에게 모진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세정을 잊지 못했던 연우. 미안했어. 근데 그때 우리 어렸잖 지금은 지금은 뭐가 다르라 해? 지금도 너가 편하고 말하는 거잖아. 세정에게 용서를 <목소리> 구하는데. 난버거 그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어쩌겠다 거야? 미안. 너가 버거워할 거 알고 있었는데. 나네가 너무 보고싶었어 나 너한테 뭐 바라는거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필요했어 나네가 여기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나 그냥 네가내 삶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태정아, 나또 올게 오지 말라고 해도 또올 거잖아 이렇게 두 사람의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파리의한 미용실에서 네일 아트사로 일하는 수연 친구도 없이 하루하루를 집과 미용실에만 왔다갔다 하는 무료한 일상만을 지내는 수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마야가 네일 손질을 위해 들어오는데. 네 e y h e l l free? 네네 yes. What do you want to do? Uh, 네 a i l What color? a 마야는 수연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런 상황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수연 수연이 최근 합의만을 기다린 마야 머 w a n c o r a n plastic i n n a i m Maya. Yeah. Hey, a v e you got a minute for me? Um, why? It's a special occasion. I got this as a birthday present. e hey, it's your birthday? Well, no one knows what my real birthday is, but... Yes, you got one. <laughs> 아야는 자신이 속한 밴드 공연에 수연을 초청하는데 내적 갈등에 쌓이는 수연입니다. make it booking for next week come on. e please 할 sure, okay. oh, so, right, um, 언제나 시무룩하게 지내는 수연을 위해 직장 음. 분들이 머리 음. 질과 oh. 메이크업을 요 <웃음> 수 헤이 헤이 연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듯 쓰레기 봉투가 날아가고 가 기다리는 공연장로 달려가는 수연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강야울. 그녀는 작은 사진관에서 일을 합니다. 좀 전에 찍은 사진을 인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손님이 사진 인화를 부탁합니다 이거 인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울아 인화 들어왔다 사진을 전달하고 손님을 몰래 훔쳐보는 여울 네. 또 오세요. 다시면은값 싸게 드겠습니다 얼마 후 다시 사진을 찍기 위해 배회를 하고 있는 여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진관에서 본 손님과 마주치는데 이를 본 여울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손님은 대학생 세롬입니다 저기요 사진관 가시죠. 같이 가요. 사진관에 도착한 두 사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와, 사진방으로. 아. 세롬도 여우를 따라 인화실에 들어갑니다. 들어 보실래요? 아, 네. 어색한 두 사람의 손놀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새롬은 기습적으로 여울에게 폭뽀를 합니다. 그날 저녁 여울을 기다리고 있는 새롬 여울의 집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입니다. 얼마 후 사람들을 기피하는 여우를 자신의 대학 동아리에 데리고 온 세름입니다. 실례 실례합니다. <웃음> 시... 어? 아, 새로운 거 사람들의 등장에 긴장하는 여울. 아, 어,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여울. <웃음> 새로 왔 누군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뭐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그거,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단체, 아니야? 너무 긴장한 야, 장한 나머지 모래 먼저 나가버리는여입니다거이렇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렇 어. 이렇게, 하면은 아, 막 이렇게 쫙 어. 막 하고,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이 하고, 이렇 집에 온 여울은 새롬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여울은 결국 다시 학교로 새롬을 찾아갑니다. 아직 정신없는 사진동아리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여울 고민을 하는 여울인데요. 그리고 얼마 후새로미 들어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말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 핸드폰 왜 확인 안해? 내가 왜 확인해야 되는데? 뭐? 어? 다시 말해봐. 내가 왜 확인해야 되냐고. 꼴보기 싫으면 난 당장 꺼져. 그거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넌나 괴롭히려고 나한테 온 거였어? 나 보라고! 나 혼자였어도 외롭지 않았어 근데 네가 뭔데 날 괴롭혀? 네가나 떠날까봐 네가나 싫어할까봐 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줄 알아? 야. 널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서 죽을 것 같다고! 여보라 나 아, 너무 힘들어. 난이 돌파군 대줄 수 없는데 비상한데 대줄 수 있어. 어? 책을 여워라. 힘들면 그만해. 나 팸플릿 나와서 너불여지려고온거 같아. 상처만 남은 것 같아. 알았더니 또 빨리.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마는 두 사람입니다. 테로미 남기고 간 전시회 티켓을 발견하는 여울입니다. 용기를 내서 전시회에 온 여울입니다. 여울이 눈물을 보이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 마주친다. 레지들의 모임 장소에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이 예슬입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아무래도 좀려져서 모임의 처음인 예슬을 안심시키는 어머니, 다른 참석자들입니다. 서 시대가 어느 때사람 아직도 라니까 응. 우리가 자기좀하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주연에게 눈길이 가는 네. 예슬입니다. 얼마 후 대학 강의실.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예슬과 주향 저기... 어? 맞죠? 그때 그... 어... 네... 우리 거예요 네... 아저 어, 정말 왜 이제 알았죠? 어, 그러게요 저도... 아말 편하게 해요 저 그때 예슬씨 본 후로... 아니... 음. 너본 후로 그 모임 계속 나갔었는데... 또 만나고 싶어서... 음.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갈래? 이렇게 본격적으로 둘 사이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열의 넓이를 2, 그 다음에 1행의 높이로 24로 조정을 해야 돼 여기서는 열의 넓이를 조정하지 않아도 돼그 때문에 손점 손점 해야돼 뭔가를 고민하는 예슬인데 언니 왜? 아니야? 나한테 뭐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슬이 머뭇거리고 그리고 주연 선배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내가 한다 좋아해 가자 조심히 들어가 내 약속 잊지 말고 응안 음, 잊어 들어가 잘자고 찍었네? 응, 음, 홀래서 나도 모르겠어 언니왜 있지 않았어?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었는데 가자 우연히 같은과 친구를 만나는 두사람이다 어, 지원아, 지원언니! 어? 지원아, 남자친구? 응,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희 지원이 같은과 친구예요 근데 남자친구인는지 몰랐네 그런데 친구의 한마디 아, 근데 둘은 창창한 주말에도 손잡고 다니네 아직 둘다 남자친구 없다나당한 예슬 어.. 아직 없지 아 기대도 안해 우리 먼저 가볼게 잘 놀다가 좀 전에 일로 어색해진 두 사람 그리고 예슬에게 커플링을 주는 음. 주연입니다 아따. 예슬아 손좀봐 갑자기 손은 왜? 짠! 어때? 하지만 예술의 예기치 않는 반응이 나옵니다. 있잖아, 언니. 응. 음. 이쁘지 우리 밖에서 이런 거티내지 말자. 어? 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손잡고 아 그런 거기쁘하 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어떤야니 사람들 눈치 안 보여? 어차피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써네가 예민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사귀는 거 걔네가 알면 안 돼? 뭐신고러도 하냐? 난 걔네처럼 당당하게 손잡고 싶고 너랑 사귄다고 말하고 싶어 근데 넌왜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알까? 우리 사귀는 거 사람들이 알면 은뭐 좋게 받아줄 거 같아? 더럽다, 역겹다, 별별 말들이 다 나올 텐데 그거 버틸 수 있어? 나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자신의 고민을 언니에게 은근슬쩍 물어보는 예슬입니다 언니 왜 만약에 내가 여자 좋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갑자기 뭔 소리야? 빨리 말해봐 뭐라고 해 내가 뭐 말해야 돼? 그럼 아무 말도 안 해? 어. 뭐 이해한다던가 싫다던가 어휴, 어차피 니네 인생인데 그리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연인중에도 몇명 있더만 그렇지 어휴, 내가 알거야 자기들 좋다는데 그건 그래 다음날 강의실 주연에게 다가가는 주연입니다. 저기 언니 예자. 이때 친구의 등장. 둘이 어제 뭐 하고 놀았어? 나는 그제 완전 맛있는 데 있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다 그냥 다른 데 갔잖아. 진짜? 우리도 어제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친구 앞에서 잘했어. 고백을 하는 예슬. 어제 우린 이거 맞췄는데 어때? 완전 예쁘다 근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커플링 아니야? 맞아 그래서 하나 맞췄어 살짝 당황한 친구 아무튼 예쁘다잘 어울려 고마워 나한테 뭐할말 없어? 뭐가? 이런 거 싫다면서 손에 부건 뭐야? 뭐래 자꾸 그럴래? 반지 아무리 봐도 내가 준 말래? 아 몰라 호들갑 좀 떨지마 예뻐 하지마라 고마워 나 진짜 행복해 그럼 나한테 잘해 그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일본 부케도의 오타루 지역 집안 정리를 하던 한 노인이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합니다. 노인은 곧장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습니다. 편지는 바다를 건너 한국의 한 아파트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발견한 윤희의딸 세봄. 세봄은 세범. 편지의 말을 되새기며 그 인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싶었어. 갑자기 너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봐. 이때 세봄의 남자친구 경수가 들어옵니다. 안 갔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좀 무겁네.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 윤희입니다윤희의 직업은 식당에서 배식을 하는 거네요. 늦은 밤 귀가하는 윤희인데 그런데 집 앞에는 이혼한 을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보를 봤으면 가. 술만 마시면 찾아오는 이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윤희입니다 너무 어색한 저녁 식사. 삼촌, 새봄은 사진사인 삼촌 유우를 엄마 찾아와 예쁘잖아. 엄마에 대해 물어봅니다. 엄마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엄마 얘기? 무슨 엄마 얘기? 향요. 집에 가서 엄마 놀려주려고. 그런데 삼촌의 반응은 있어?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냐며 왜 새봄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보고. 그리고 디자인. 바로 아빠를 찾아가는 새봄. 엄마랑 왜 헤어졌어? 너네 엄마는 뭐랄까? 사람을 좀 어. 외롭게 하는 사람이야. 어, 그날 밤 저녁 세봄은 삼촌과 아빠에게 그, 전해들은 말을 그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고 갈까? 윤희에게 눈이 많이 내리는 눈이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다들 대학 엄마랑 해외여행 간대. 하지만 집안 사정 네.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서 낙담하는 세봄입니다 어느 날밤 윤희는 자신에게 온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확인한 윤희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날 밤새 봄은 윤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냅니다. 아,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을 때 내가 왜 엄마랑 산다고 했게. 엄마가 아빠보다 더 외로워 보였어. 혼자서 잘못살것 같더라고. 근데 다내 착각이었네. 난 엄마한테 그냥 짐이었던 것 같아. 안타요? 다음날 아침 유니는 출근을 포기하고, 기차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일본의 우타루 지역. <목소리> 주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위해 고모 마사코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습니다 마사코와 단둘이 살고 있는 주는 한국에 있는 윤희에게 편지를 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주는 윤희와는 아주 특별한 사이였던 거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는 요스케에 계속되는 소개팅 제안에 화를 내고 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갑니다. 이런 주는 한국에 있는 윤희를 더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그手紙에 있는 윤희를 더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そうしていたらあなたに話したいことが積もってって毎回こうして初めて書く手紙のように手紙を書くことになる。私は卑怯だった。あなたから逃げたし、相変わらず逃げている。 동물 병원 을 운영 하는 주인 은 유코 의 고양이 를 치료 하면서 유코 에게 호감 을 가지게 됩니다. 좋았아됐습니 조기 발견 되게서 幸い です. 今日は月が綺麗ですね. 오帰り나서. 낮에 있었던 일을 화해하는 두 사람. 윤희. 집으로 돌아온 주는 윤희를 추억하며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고모인 마사코가 한국으로 붙인 거였습니다. 한편 윤희는 여행을 가기 위해 휴가 신청을 하지만 담당사님, 단칼에 거절당하고 올해 무슨 혹시... 휴가 접을 수 있을까? 안 되는데. 저만 곤란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쉬세요. 근데 저 언니 자리 못 맡아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화가난 윤희는 식당을 그만둡니다. 응? 기다리지 마.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일본 북해도의 오타루 지역으로 여행을 간 윤희와 세봄. 숙소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갖자는 세봄입니다. 엄마 좀 쉬고 있어.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조심해. 어 알았어. 걱정하지마. 막중한 임무를 띄고 미리 와 있었던 경수를 야, 만나는 세봄. 여기. 좀 알아봤어? 주소 그냥 가정집이야. 어, 떤 할머니 한 분이랑 어떤 아줌마 한 분이랑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사는 것 같던데. 세봄이 이곳으로 여행을 오자고 했던 이유는 편지의 주인공 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들어가 볼래? 마사코의 가게를 말씀해. 엿보는 두 사람. <목소리> 퇴근한 준은 마사코에게 편지 행방을 물어보는데 <목소리> 시치미를 뗀 <목소리> 마사코 기니다 <목소리> 아침 일찍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윤희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준의 집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는 윤희네요 윤희는 준의 앞에 나설 용기가 도저히 나질 않습니다. 다음 날 숙소를 옮기는 윤희와 세봄입니다. 도착한 숙소에서 세봄을 반기는 경수입니다. 여기도 좋지. 다음 날 아침 마사코의 가게를 찾아가는 세봄. 그리고 세봄을 반갑게 맞이하는 마사코입니다. 세봄은 마사코에게 준을 아냐며 물어보고 그녀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Do you know Jun? Jun Katase? She s my niece. She s my mom's friend, u n i Can I ask her a favor? I will come back tomorrow m o r n i n Please tell her. She'll be glad. 그리고 다음 날 준과 만나는 세봄 세봄은 엄마는, 새봄은 엄마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며 네. 자신이 내일 떠나기 전에 단둘이 있었어요. 저녁을 먹을 수 있냐며 부탁하는 세봄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인데 숙소에만 있자니까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엄마 어디야? 그리고 엄마에게도 전화를 해서 저녁 약속을 하는 세봄. 이따 저녁 여 시쯤에 운하 시계탑 앞에서 볼까? 어 어딘지 알지. 미리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준. 그리고 윤희도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윤희를 알아보는 준. 윤희니 준을 본 윤희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웃음> 이를 지켜보는 새봄. 이렇게 새봄이 준과 윤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디션 준비로 한참 연습 중인 선아와 친구, 친구가 푹 빠져 있는 하남 선배의 로미오의 상대역인 줄리의시대기위 연습 중입니다. 연습에 너무 열중하던 나머지 뒤늦게 고장 난 시계를, <놀람> 시계를, <놀람> 고장 난 시계를 <놀람> 발견하는 두 사람. 이름은 왜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오디션이 이미 끝나 있었네요. 너우냐 하남 선배님! 올해 졸업하신단 말이야 그 선배가 꼭 로미오란 법이 어딨어 오직 이 나를 위해 매일 여자도 생각하는데 멈춰버린 시계한테나 화내셔 좌절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연기를 선보이는 선아 <웃음> 죽음이라는 놈이 당신의 이 암흑 속에 가두었나요? 당신 곁에서 늘 당신을 지키겠어요 파리어 마지막으로 꼭 안아보아라 내 사랑을 위해 건배 나는 사라진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수연이 눈에 들어와 줄리엣 역할을 맡는 선화. 선화요. 봉선화. 몇 학년? 1학년이요. 음. <웃음> 하지만 연극에는 흥미가 없었던 선화는 거절을 위해 연출가인 수연을 찾아갑니다. 저기 따라와. 선배님. 첫째. 전 사진반 활동을 합니다. 둘째, 연극 경험이 없습니다. 셋째, 남 앞에 나서는 걸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반 그만두란 사람 없어. 둘째, 발성 좋아. 좀만 연습 셋째, 미리 이유까지 적어 올 만큼 쇼맨십이 있는데 남 앞에 나서기 싫다는 거 변명 아냐? 넷째, 네가 맘에 들어. 하남 해, 선배와 친구의 해. 설득으로 배역을 맡기로 한 선아. 그그 그리고 선아는 연극 연습에 돌입합니다. 연극이 처음인 선아를 도와주는 하남 선배. 근데 이거 도와주는 거 맞겠죠? 처음엔 아 아, 다 그래요. 그리고 하남선배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난 내일 보자라는 말이 참 좋더라. 저도요. 그리고 왠지 외로워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한남선배가 선화의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만약에 어둠 속에서 무지개가 뜨 그건 이 지구상에 살 너무 외로워 보이는 한남선배. 고 그리고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수연입니다. 고리를 그리고 선화는 조금씩 한남선배와의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점점 한남선배를 좋아하게 된 선아. 하지만 이런 변화를 이해 못하는 선아는 고민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한남선배에게 가게 됩니다. 지어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한남 선배에게 부탁을 선배님, 하는 선아. 연습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한남 선배 선배의 거예요. 조건. 저만 부족하 대신 조건이 있어. 날 사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선아는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한남 선배님 안 오세요? 그런데도 하남선배를 더욱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남선배와의 시간은 점점 선화에게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준비됐어? 누워. 누워요? 응.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수연. 그리고 선는와 하남 선배는연습이 아닌 연습을 위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미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당신이 간직한 미덕은 영원할 거예요. 로미오 그이름을 버리세요. 연습 중인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화는 우연히 한남 선배와 수연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두 사이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시선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둘다 변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잠시 서로가 떨어진두 사람 사이에 그 자리를 선아가 비집고 들어왔었던 거였습니다. 선아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학교 안 나와도 졸업할 수있겠더라 무슨 말이하고 싶은 건데? 동양 끝나면 나 뉴욕으로 떠나. 같이 갈래? 드디어 시작되는 연극 줄지엣이너대를 향해 뛰어가고 춤마 추는 두 사람 그녀를 보기 전까지. 가면을 벗은 지남 선배 그리이 줄리엣도 가면을 벗는데 거기에는 선화가 아닌 수연이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선아. 나의 한 손으로 이 거룩한 곳을 고 있다. 믿음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남 선배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아닌 수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첫사랑은... 그런 두 사람을 위해 빠져주는 선화입니다. 네, 첫사랑은 로미오다.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픔 또한 알게 된 선화입니다. 한남 선배가 선아를 찾아와 위로를 해 줍니다. 왜 그랬어. 좋아하는 사람의 마다 보이는 거래요. 내일 봐. 이 말이 좋더라고요. 내일 봐요. 하지만 대답 없이 떠나가는 한남 선배. 그리고 시간은 흘러 웃음을 다시 찾게 된 선화와 친구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선화의 첫사랑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화는 해피하게끝이 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하는 성현 다행히도 과장님은 자리를 비웠네요. 그리고 지각쟁이 성현을 놀리는 지은 선배. 지각쟁이. 사랑이가 나서 고생하는 성현입니다. 깐깐한 과장님의 야, 등장. 좀 친구 살자. 이게 뭐냐? 귀신 이아겠다 지은 선배를 몰래 훔쳐보는 성현.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지은 선배. 그런 지연을 보면서 해벌죽 하는 성현. 윤상현이. 그리고 과장님이 부르는 소리. 윤상현! 회식자리에서까지 지은에게 정신이 팔려있네요. 지은 선배는 남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빵빵하고, 반면 성현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네요. 다른 연예인이 그 이름이 는데 태연! 태연! 태연. 태연. 막막 어! 눈! 눈! 다 사실 태워. 성현은 태워. 지은 선배를 <웃음> 남몰래 좋아하고 아 있었습니다 아아그 내가 사람 보는 눈 있어 아니 근데 지은씨 진실. 아니 지은는 남자친구가 왜 없어? 어, 나도 그런 생각했데지은 남자친구 어. 있어요? 없어요 야! <웃음> 야 이거, 저, 그럼 나왜 사생활에 힘이고 있는데요? 옆자리에 아, 남자 직원은 성연을 귀찮게 하는데, 결국 폭발하는 성연. 결국 여자 셋이서 2차를 왔네요.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과장님입니다. 인사?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방. 강 어... 어... 괜찮으세요? 음... 아, 제가 너무 멋있다 보다. 지은 선배와 대화를 나누는 성현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어... 경찰이요 여경? 네 왜? 지켜주고 싶어서요 연애 해보셨어요? 아직? 너는? 어... 뭐... 그냥... 너 해봤구나 어땠어? 그런데 갑자기 지은 어... 선배에게 뽀뽀를 하는 성현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더 놀래서 황급히 밖으로 나와버린 성현. 자신의 행동에 좌절하는 성현이네요. 한참 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지은 선배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현은 뒤를 빤히 쳐다보는데 지은 선배도 뒤를 돌아봅니다.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과장님이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네요.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는 세 사람입니다. 전날 밤에 이 생각났던지 성현은 지은 선배의 손을 잡는데 그런데 지은 선배는 성현의 손을 뿌리치고 낫다만 성현은 두 사람의 반대 방향으로 갈려던 찰라 바로 들려오는 과장님의 한마디 넌 출근 안할 거야? 이놈의 출근이 뭔지 결국 성현도 두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출근을 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